안녕하세요 신국입니다 오늘은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보실 이 제가 조금 취했습니다. 네, 새벽 3시 14분입니다. 새벽 3시 14분인데 제가 지금 편의점을 갈 거예요.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일식 도시락이 만원짜리가 있다고 봤거든요. 편의점에. 그래서 그거를 먹으러 갈 겁니다. 새벽 3시에. 여러분, 같이 먹으러 가실까요?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거 일단 고기 진짜 맛이랑 고기 진짜 많이 도시락 저번에 소개했듯이 밥 있고요 김치랑 어묵포 같은 거 이제 어포 이런 거고 돈까스가 아니라 이제 고로케 같은 거 계란 그다음에 치킨 강정 같은 거 그다음에 간장 불고기 돼지 불고기 다 넣고 소스가 세가지세가지 세 가지. 와사비 소스 간장 소스 마요 소스 소스까지 잘 네, 섞어주고 저번에 와사마요를 먹었나봐요 제가 와사비 마요는 처음 먹어봐요 저번에 제가 먹은거 와사마요 이번에는 와사비 마요 떡볶이는 이렇게 생겼고요, 어묵도 들어있고요. 요건 소세지. 소세지 크죠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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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남은 거에 불고기 남은 거 듣고 밥 남은 거 듣고 비벼요. 다 먹었습니다 네, 새벽 지금 3시인데 지금 4시가 다 되어 가거든요 근데 제가 취해서 <웃음> <웃음>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나고 뭘 어떻게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거는 영상보면 잘 알겠죠?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주사는 취하면 편의점 가서 뭘 마구~ 그러니까 마구 먹어요. 네, 제 주사가 마구 먹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이거는 영상 때 만나고요. <웃음> 지금 좀 많이 취했거든요.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친구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 때 봐요 안녕.